Enjoy our interview with p u r i m a i Farm, South Korea. Uh, chili pepper. Yeah. Um, watermelon. Tomato. No, t o s y b e Cabbage. Cabbage. Yeah. So it's yeah. the what same with the kimchi. Question two. Yeah. yeah. So they are doing the, actually the same. Same the kind of farm. The favorite crop is what yeah. they are doing. Yeah. yeah. Good. S yeah. Same. Same. Yeah. Good. <laughs> s the same kind of crops yeah. t no, no, no. or just a g r i c u l t u r farming like you yeah, are. 다른, yeah. 어, what would you say 한다라면, to a person who wanted to start um, farming like you are 아 일반 농민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예전부터 지어 왔던 관습적인 이런 농법이 아닌 yeah. 어, 새로운 창의적인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연구하고 어, 그런 쪽으로 농사를 쳐라 그러니까 예전부터 졌던 농사고대로 지는 yeah. 발전은 없어요. 계속 변화되기 때문에. 제 mm. so you have to keep on developing new ways to grow your crops or e w w e 를성공적인수확 돈이 많이 되는 거지. 네. 캐비치. The most successful crop is cabbage. Yeah. Ah, cabbage도 그냥 농사를 저서 배추로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팔면 돈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처럼 어 김장을 절여서 어 절인 배추를 판매하거나 김치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거나 또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체험 행사를 통해서 또 돈을 벌어요. So we he said he can't just sell the cabbage mm -hmm. like in raw. He said like he will make um, kimchi <coughs> and cut it in half and sell it to the market, uh -huh. and invited um, those um, other people to come to here and do the experience. In a workshop. Yeah. yeah. yeah. <laughs> so y yeah. o have o uh, earn money. OK. OK. So that's how you make it successful. Yeah. Yes. Yeah. How do you know what methods job? and techniques to use? Ah, 아, <웃음> 어, 일반 농민들은 만들어진 그 농약, 만들어진 치료제를 막 뿌리는데, <웃음> 예, 우리는 우리가 그 치료제를 다 만들어서. 예, 제조를 직접 해서 만들어요. 네, 직접 만들어요. 친환경으로. 네. 우리가 먹어도 괜찮은 이런 재료로. 네. 그래서 그 농작물에 치료제를 쓰기 때문에 우리의 그 농산물은 모두 벼, 고추 이런 게 아무리 우리가 먹어도 피해가 없어요. 건강한 채소예요. So, 네. 아저씨 네. Said that, um he used the, mm. the uh, o so mm -hmm. they can eat the uh, products directly yeah. and it will be no harm to our health. Uh, 창고 저장고 옆에 검은 통막 냄새 나는 게 그거를 지금 미생물로 만드는 거예요. Ah, so um there's a big bucket h o l d i n g all those having some strange smell. Ah, yeah, Is yeah, the bucket mm -hmm. with um all those kind of uh, organic Yeah, 그래서, 그래서 그런그 그런 농법 그런 농사짓는 방법들을 많은 농민들에게 강의를 다니고 그래요. Uh, so he teaches um, other farmers mm. about how to 어, use, that, yeah. use the t a n d how did you learn to okay. do that? 어떻게 배우셨어요? Okay. 어, 교육도 받고 어, 내가 직접 이렇 재료를 이것저것 많이 써보고 실패하고 또 해보고 uh, 경험에 의해서. So he attend some of the classes and he develop or doing some experiment and t r uh -huh. out what is work with between different kind of materials. 그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1월달에 호주 뉴질랜드 여행 갔다가 uh -huh. 어, 거기서 유황 성분이 곤충을 쫓아낸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 작년 1월에. 그 사실을 알고 여기 와서 유황이라는 걸 가지고 많이 지금 곤충을 없애고 있어요. 오, oh, so um, he went to New Zealand last year uh -huh. and mm -hmm. he learned how to like get get rid of those pests yeah. in the farm. Okay. <laughs> <laughs> 유황이 곤충을 죽이는 게 아니라 mm -hmm. 유황이 곤충을 도망가게 만들어요. Uh, just, just, just, I don't know how to say that in English mm. because I don't know that. Sulfate? Sulfate, yeah, yeah. S-U-L-P-J-T yeah. Chemical? Yeah, that kind of chemical to get to uh, kick away those pests okay. instead of like kill them all. Okay, yeah. mm -hmm. yeah. sure. Mm -hmm. Number h a t do e n o o u t farming? What do you enjoy about farming? Enjoying? I d o t know. 보통 돈 벌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한 2천 명 되요. Peoples.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농사진 것을 네. 음, 구입해서 먹고 생활하는 사람이 2천 명 정도 된다고. 아, uh, so the food I j u s produce can feed. Like 2, people. Yeah. Mm. Wow.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2 0명의 건강을 내가 책임진다는 oh. 네, so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런 어떤 의무감 또는 보람 mm. 음, 이런 거로 So is, uh, he felt rewarding. Yeah, I got a responsibility to take care of those people. Yeah. Could you go to Hankaji, Chugar, Handa Ramion, Panan Saram Diridante, Peuro, Go, the Huxen Diricho, Kichiro, Ugronica, i d o n g j o c i a t a d o a i n the a u a i d o i o many people come to here to experience and then mm. the o uh, students can also have a lot of workshop to know yeah. more about farming yeah. so um, i just f e l that t there is a value on doing so so he continues to do that mm. you're a good man <laughs> yeah n u m a s v e bon uh 요거는 나는 그 방송에서 기자 생활을 했어요 아 그래요 처음부터 농사일 찐게 아니라 그리고 건축업도 하고 프로덕션도 하고 막 이러다가 뭐해요? 뭐, 뭐 프로덕션 프로 프로듀션. 아, 비디오 아. 공연촬영 이런거 아. 그래서 이제 그런거 하다가 아, 농사짓기 시작한죄는 25년밖에 안됐어요 uh, So I uh, just see um, engage in those uh, 아티 uh, m um, 티 c h 아 u r a r t e c u r e y yeah. e r c e c t u r t u r e a r c h 아 t e oh. c t u r e and d 아 some video p r 아 d u c t i o n work 아 e f o r e he j o i n 아 d farming and 아 h e n later on h 아 he has been uh 아 a r m i n g for 25아 e a r s or s o m e t 아 i n g 25 years yeah. KBS 방송국에서도 기자 생활 b w In Korea, KBS. 요 그래서 농사 짓기 시작한 지는 2080. 25년. 어, 근데 25년인데 평생 농사 지신 분보다는 더 뛰어난 대규모의 농업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나를 따라오질 못해요. i d t h a Like compared to other people who have who have been doing farming mm. for their in their lives, mm. he he has been working on the biggest scale, and yeah. other people can't really compare with the work he did. Yeah, yeah, I can see that. Yeah, w e e the. So, I just also teach teach back to those yeah. people and help them to develop their farm. Yeah. You're a leader. Yeah. <laughs> 오케이, okay, last one. 누가 농사를 가르쳐 줬습니까? 이거는 혼자 배웠어. I self-taught. s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농사 질 때는 마을 분들에게 조금 배웠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나는. 그래서 왜 저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농사를 짓지? 나 같으면 저렇게 안할수 있어.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서 자꾸 이제 갖고, 연구하고, 해보고, uh, so at first, he actually learned from those village people, mm -hmm. but then I just see think that is uh, difficult. The um, the method that. Those people talked to him is too difficult, too and then he got t h e e to learn more about how to develop those easier method s to do farming. Yeah. yeah, yeah, make it more efficient, but easier on the farm. 더 효율적인 것 발전하고 더 쉽게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도 하지만 또이 농사를 지면서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더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기술 면에서. so uh, he's developed, he he's develop he develops some methods to earn mm. more money mm. and uh, to make the products become more healthier yeah. for people to eat. yeah. yeah. Okay. so um, 우리 우리 농산물이 이쪽에서는 최고로 치고 있어. so he produces the best products in this area. yeah. <Well done. 웃음> 또 질문. 뭐 Do you have any questions? Um, uh, no more no more questions. But thank you, Consundata. Consundata. 그다 내가 이렇게 우리 농산물의 농법을 지금 박사들도 나한테 배우러 오는데. 박사들. 교수, 음, 박사들도 나한테 배우러 오는데. 어, 이것은 내가 1년에 한 번씩 그 유럽이나 호주, 뉴질랜드, 미국 이런 데그 다니면서 이 농업을 배워 오기도 해요. Uh, so the, those are um, doctor a t e students mm. and the professors will also come to a j i s s i and learn from him. Yeah. And a j i s s i will go to work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o learn more about how the farming methods. Okay. Every yeah. year. A true leader career. Yeah. Um, 그런 yeah. 나라에 가서 그런 나라의 농민들에게 직접 배우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가면서 농업 투어로 관광으로 가긴 하는데 농업 쪽을 관심을 많이 이렇 주지. <웃음> so he is he didn't deliberately go to the farm, instead like just uh, touring around and then just pay more attention to those things related to agriculture. just observing, Thank y o Thank you to our hosts at Purimai Farm. Thank you for watching.